자, 마지막 라운드고요. 과연 어떤 선수가 1등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밴 기계의 멀록 야수 정령 밴입니다. 나가가 풀렸어요. 오 나가가 풀리고 멀록하고 야수하고 정령이 밴입니다. 네. 초반 기물들 오태 선수의 아지샤라가 또이번에또 활약을 해주면서 다른 선수들 고춧가루 플러스 본인의 상금 10만원 가지고 올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상점이 괜찮습니다, 지금. 네.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는 4명의 선수가 서로 막 겹쳐서 어, 그래, 싸우진 않네요. 이제는 초반에 이런 자잘자잘한 데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 누적이 되죠. 6 데미지, 6 데미지 넣어놓은 엉큼한 거 보기 선수. 윙날개 발견. 오, 필요한 장비라도 있어. 오, 이거는 굉장히 해적 맞습니다. 지금 해적을 골랐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청동룡이 분명히 선택지 있었는데 해적적으로 빌드업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자, 이러면 전투 피지 넘어가게 피지 되면서 힐라스 다크문 패배. 라팜은.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았거든요? 일단 필드 자체는 어... 안 맞으면서 갈수 있을 정도로 구성 자체는 좋은데 폐허가 네. 안 풀렸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4단계 발견하나요, 이거? 혹시? 4단계 발견 어떤 걸 찾을까요? 글쎄요. 사실 오, 지금 티켓도 나왔고 필드 개체수 자체를 유지를 많이 할수 있는 영웅이기 때문에 자 삼성 화수인을 발견해 주면서 오 혈석 절단저 너무 좋은데요 지금 딱 찾고 싶었던 카드였거든요 오, 오 너무 좋아요 한 간씩 발라주고 음. 이러면 필드도 더 강력해졌죠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육 발견할 때인데 그때 좀 많이 갈릴 것 같네요 페어, 음. 페어 풀어놓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제 해적 길더이라고 생각하고 물의 발견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물의 발견 그래도 지금 승리했어요. 네, 지금 분투가 좀 애매해서 물맥 발견이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황금이 두개 정도가 한 것으로. 합니다. 음, 네, 풀릴 것 같은데요. 다음 라운드에도 발견을 하기 때문에 이거, 이거 1등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바이예그. 충분히 가능성 있게 됐죠, 이제? 맞습니다. 그러면 음, 네, 마스터키 선수 이번 전투는 패배하겠지만 그그 뒤가 앞날이 창창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 많을 거예요. 6단계 발견을 하, 하는 이제 선수들이 맞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네. 그래도 13 데미지는 아프긴 아파요. 아, 아파요. 오어 지금 다들 레벨업하고 있죠? 반격 네. 다 누르고 있어요. 오! 오, 여기는... 셋다 괜찮은데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도 아, 그래도 뭐. 아치사. 그래도. 주문이 핸드에 세 개나 있기 때문에 네 샤를 골라준 모습이고요. 여기는 오 어둠 장로 골라 좋네요. 운동선 어, 나쁘다. 어... 않... 오늘 하스퍼컵에서는 이제 어둠 장로 처음 나옵니다. 자 많은 선수들이 6단계 발견 좀 눌러주면서 좋 모습 이게,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투 83% 철석 습하고요 아라킬을. 오늘은 전투 승리하면서 넘어가는데 어쨌든 아지샤라도 패스텔를좀 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상황인지 않을까 알겠니다 데미지 자체는 뭐 많이 줄여가지고 네아지샤는 할만해 보이고요 이거 혹시 이번 라운드에 2단계 가는 영웅은 없겠죠? 없네요 단 우단계에서... 마스터피니 선수가 육발을 하나 더본것 같은데 아까 잠고났던걸로 잊지맞아 어 여기도 우단계 우단계 가서 육발을 아. 아아 아하하 나갈를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네? 나오진 않았고요 영역 오 발광비네 발광비네는 아, 굉장히 빌리네. 좋죠 여기는 다 호주... 뽑았네요 오마스터키 드디어 한번 고춧가루 한번 보여주나요? 상금 10만원? 두번째 번째... 육관리 지금 고조화가 뜨면서 네 세이렌만 뽑으면 은 거의 패... 파초완성이거든요오 여기도 오, 아저씨야 와 이번에는 아니, 근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4단계인데 지금 아티샤가 있죠? 어? 이거는 줬다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전라운드에 이제 마이애브가 발견한 아티샤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당연히 그쵸? 그 일부러 주진 않았을 텐데 맞죠, 그쵸? 저격을 해왔다는 거고, 어, 뭐지? 와... 오. 4단계인데, 아티샤? 게가 6단계 지금 하나 해놨기 때문에. 예, 예. 또 저기서도 나가 관련된 거 하나만 뽑아줘도 괜찮거든요? 좀 좋죠. 야... 이런 행운이 또 아파한테 오네요. 아 이러면은... 6단계 발견... 단계 겹을 뭐... 할까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6단계가 좋아가지고... 네네. 오, 오 아, 안 뛰셔? 아, 오, 이거 잠깐만요, 모쭈드부! 이러면 세일엔 좀, 한, 한두 장만, 어떻게 해주세요? 음, 오, 밝아요? 잘, 잘 풀려요? 확 <웃음> 나오는데요? 네. 아, 여기스 비글소스 입장에서는 그쵸. <웃음>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리둥절 하겠는데요? 도로. 네. 한턴한 턴, 이제,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상대 마이애브 거든요? 그쵸. 이게 좀, 어, 안 풀린 선수랑 잘 풀린 선수가 좀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잘 풀린 선수가 좀 많은 상황이어서, 음흠. 천상의 보호막을 잘 저격하는 식으로 싸워야 가능성이 있어 보인, 보이... 어, 역시나. 99.7% 아티사. 그래도, 어, 얼마전은 또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뭐, 뭐, 뭐, 충분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 잘 싸우고 있는데 오, 어, 어, 아티샤까지 아러면 아니면... 피사는 못 잡았네 데미지 아파요 13 데미지 들어옵니다 음흠. 와 어, 지금 아티샤가 어.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죠 지금 잠깐 봤는데 이제 라파문 아티샤가 황금이었던 것 같거든요 원래 대부분 이런 상황이면 은 누군가는 안 나오는데 모두가 다 나오고 있어요 다잘 나오고 그러네요. 있어요 오. 오 여기도 잘 불렸죠 어둠주시장로 두개오 오, 잠깐만요 음, 저는 이러면 진짜 모르는데요 저는 길착포까지 있어서 이게 지금 여기가 주변에 정우성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꼴등하게 되면은 1등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 정우성 선수가 1등이었던 선수죠. 아, 맞아요. 네. 이거 7, 8등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 근데 마 매칭은 좀. 맞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글셔으라 아, 네. 보겠습니다. 아역시야 정우성 이거 진짜 여기서 탈락했으면은 아, 그대로 끝이었어요. 실할 건 했습니다, 진짜. 예. <웃음> 그에 반해 이제 비글서스 디제이 세종 선수도 3위권에 있었던 것으로. 심지어 이 선수가 2등 선수였어요, 26점. 아, 2등인데 아 8등하면요, 이거. 야, 잠시만요. 4등 상금도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 그스타락있나요 초. 오. 어, 그 아지샤라! 오태서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와 뭐야, 어둠주시장로... 아, 죄송합니다. 어둠주시장로 황금 나왔어요? 어우, 굉장히... 어뭐야가 나왔구요? 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어둠주시장로를 내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후가 냈습니다. 티샤 황금이었거든요, 상대방 라팜은. 맞아요. 저... 어? 아, 그리고 살짝 실수가 있었죠? 두 번째 하수인, 저가지고 네. 이제 천상의 보호막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 맞네요. 다 아, 그래도 99%? 아 어, 이게 아티샷는한분이긴 한데. 이일이좀 늦게 붙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역시나, 러프의 네. 영향이 있지. 약간 한두 천더 버텨야 되는 상황에서 못 버틴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공동 이게... 3등이거든요 라팜 모찌두부 선수가? 아니 지금 상위권 선수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되면서 탈락은? 아 있어요 모찌두부도 이러면은 위험해졌는데요? 오 이거 욕심 한번 되나요 설마? 오 사막이 형 하나 아낀다? 아니 체력이 조금은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저 같은 막기거 같긴 해요. 볼까요? 정우성 어? 선수는 필드 자체가 세지는 않아가지고 아마 쎄진 않아 보이고요. 100% 패배. 본인은 만족을 한 것으로 보이죠. 이건 어. 네. <웃음> 날려주고 있습니다. 정우성 선수가 여기서 마무리되고 변수가 있을지 좀 계산을 더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정인 거 같긴 하거든요. 점수 차이가 다른 선수들과 지금 8점 차이라. 8점 차이가 나려면은 사실상 뭐 2등과 8등 이런 차이여야 되는데 와, 확정일 것 왔어요. 같아요 일단 환염 선수도 아라키르에게 데미지 14 데미지 밀어놓고 있고요 각자 한 명씩 나고 오 있습니다 일단 앨리스 자체는 쨍 상대까지는 되지 않는 필드로 올 거거든요 왜냐면 앨리스가 이제 계속 1등에 있다가 지금 하락세이기 때문에 맞아요 라렇 생각하면 전부 투자하기보다는 약간은 킵해주면서 보내 어, 심폐가 너무 많고 이거 10초 안에 다못 돌리겠죠? 있나요? 일단 저는 못해요. 이런, 이 정도면 발광빈을 음, 내면 은 발방빈을 차달보호막까지 초살보마까지... 아. 와 유..우..된다.. 되나고 어? 어디까지 했죠? 아아아아어요 환영 그래도 그렇지만. 이깁니다 우리는 이제 완성시키지 못했네요 어, 그러니까 카드가를 사지 못해가지고 그러네요 헤즈디아를 가고 있는데 카드가가 어, 없다라는 게어전히 욕심내고 있었네요 하지만 어림없지 마무리가 됩니다. 아 지금 이제 또 패배하게 된 도깨 선수도 공동 3위 선데 공동 3위가 세 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데그 중에 모찌드부 선수는 마무리가 되었고 어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어떤 선수가 2등이 될지 어이 중위권 싸움이 아라키르도 마무리 엉큼한 거 보기. 오 이러면은 남은 선수가 나가와 가시 멧돼지의 싸움이죠. 한영과 마스터킹인데 스탯 차체는 마스터킹 선수가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페... 그리고 또 발광 비늘도 페... 두 개이기 때문에 네. 페어 풀리는지 어부도좀 봐야 될 거고요. 일요일랑상황에까지 지금 힘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빨리 던져 주기만 하면. 자, 시간 7초 6초 남았어요. 5초, 4초, 3, 2. 하는 발라 는 여기까지? 예. 넘어가면서 포프 엄청 발렸고. 뭐 이런 거 있나 아, 일단 확률은 마스터키가 높아요. 음, 옆에다 손사해 보면 안 발렸고. 됐어. 제가 좀못가 가지고. 네. 오. 다시 한번천사 한번 발리고. 왜고 뾰족털 기사에 살짝 옮겨졌던 걸로. 왜, 왜 이렇게 잘 싸우나요?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잘 싸우나요? 야, 아 이걸 이겨요? 음. 와. 와 이거 파이... 이 이걸 이겼어요. 와 잠시만요. 이거 환영사도 체력도 많아가지고. 아 지금 뾰족털 기사한테 이득교환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니로이를 살짝 도발할 수 있게. 그 하는 편이 좋아보이고 사마귀도 하나쯤 더 넣는 식으로 최선다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근데 당장 필드가 네. 좀... 그래도 전 턴에 잘 싸우긴 했는데 교환비가 나오는 친구가 많진 않아요 그쵸 여왕 뒤쪽으로 배치해주는 건 너무 좋고요 어 이건 정말 좋고 네. 근데 상대 필드를 한번 봤기 때문에 마스터키 선수가 승률을 제 생각엔 좀더 높였을 것 같거든요 그쵸, 아, 그쵸. 무승부가 좀더 들어왔네요, 그랬신 네. 오, 사막이 여왕을 이제 두 개씩 써주면서. 오, 근데 이거 설마 리필 되나요? 아! 아, 아 이게 크네요, 맞아. <웃음> 이게. 그래도 이제 데뷔 전에 세게 맞진 않네요. 세력 많아요. 아, 근데 이게 시간이 사실은 마스터키 선수 편이라. 계속 클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쵸. 배배드. 이막이나리로일같은 이제 1대들로가져나수있는 친구들이 와와야 되는데 안 나와주고 있어요. 이거는 n d 잇따라. So, I was g o i n 만들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좀 제한적이어서 여기서 아르고스까지 발라주고 있고요. 도발 걸어줬기 때문에 천상의 보호막도 직접 s g o 도 n g t 줄 say, I was going 확률이 올라갔죠 천상의 보호막이 발려 확률이 너 확정적으로 아, 이거, 오 이거는 좀 신기하네요 상단 좋습니다 확정적으로 천상의 보막 걸어주면서 오 구울을 근데... 넣어주면서 일단 확률을 올렸어요 확률이 음. 반반이에요 이제 구울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던 카드였거든요 아 근데 천상의 보막이어 보호막은... 이득교환은... 어, 이득교환? 현재 교환 됐고 여기다 오른쪽! 아니 오른쪽! 오! 됐어요 이 됐는데요? 아, 뭐? 이러면 이게 교환은 없게 하는데 아... 이런 이러면... 아, 아, 아, 와 아, 마스터킥! 결국 에 마무리되면서 환염 선수가 이번 라운드 1등 아, 마스터키 선수가 이번에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아. 역전패 당합니다. 저희는 다음번 하스본컵 대회 때 뵙도록 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우승 정우성 선수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리고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기현 고공신 공먹체에서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